안녕하세요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다잉라이트1 데이터 리소스 코드를 강제로 수정해 총기류 단약을 무제한으로 만드는 방법 이 내용은 알집 또는 반디집에 압축 프로그램이 있거나 설치를 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립니다 첫번째 크롬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h를 실행한 후 구글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두 번째 노트패드를 검색을 합니다 단 메모장이나 워드패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항목을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냥 넘기셔도 돼요 노트패드를 검색해서 버전 8.4.2 버전을 다운로드를 받으세요 이거는 굳이 과정까지 안 보여드릴게요 알아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음 세 번째 스팀 기준입니다 다잉라이트 설치 폴더로 이동합니다 팀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다잉라이트 게임 우클리 관리 로컬 파일 보기 이거를 누르시면 이 설치 경로로 들어와집니다 설치 폴더까지 접근하셨다면 파일 이름의 우측 세번째 보기를 눌러 맨 우측 파일 확장명을 체크합니다 보기 파일 확장명 이거 체크하셔야 돼요 DW 폴더로 들어가 데이터 0 팩과 데이터 3 파일 두 개를 복사해서 수정할 경로로 붙여넣기 에 옮깁니다 데이터 0 데이터 3컨트롤키 눌러서 드래그해서 옮겨주세요 그 다음 네 번째 데이터 리소스 코드를 강제로 수정합니다 가장 먼저 데이터 0 파일을 오픈해 R을 찾습니다 저는 빠르게 키워드를 찾겠습니다 여기 적어놓은 대로 아니면 데이터 0 데이터 스크립트 키워드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데이터 스크립트 파일 조각 여기 있습니다 저는 미리 드래그해서 압축을 풀어놨기 때문에 없으신 분들은 여기서 컨트롤 키를 눌러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압축을 풀어주세요 다 됐으면은 받아주시고 저는 이미 이제 테스트를 진행해 온 상태라서 파일 크기가 23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테스트하지 않으신 분들은 1로 돼 있을 거예요 파일에 이것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파일을 어떻게 해요? 백업을 해야겠죠? 백업을 하신 다음에 압축 풀었던 경로로 들어와서 이 파일을 노트패드로 열어요 데이터 리소스 코드 이렇게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임시 데이터 파일을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이 파일을 올려드릴 건데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아주시고 다운로드 받았으면은 압축을 풉니다 압축을 풀어서 데이터 쓰리팩 여기 또 있죠 이 파일 컨트롤 키 눌러서 그대로 옮겨주세요 여기 똑같은 파일이 있습니다 컨트롤 끈 눌러서 드래그해서 열어줍니다 여기 있던 거랑 데이터 리소스 코드가 다르게 돼 있을 거예요 다운로드 받았던 데이터 파일을 이 리소스 코드를 컨트롤 a 눌러서 전체를 컨트롤 c 눌러가지고 컨트롤 a 컨트롤 v 컨트롤 s 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저장했으면 닫기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수정 됐죠 수정했던거 우클릭 압축하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반디집이라고 이름이 되어있을텐데 이거를 우클릭해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은 다행라이트 설치 경로로 들어오셔서 수정했던 파일을 컨트롤키 눌러서 옮겨줍니다 덮어쓰기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난겁니다 다 됐어요 우측 하단에 자세히 보세요 탄약을 탄약이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혀 탄약이 줄어들지 않고 있죠 이거는 샷건이나 기건단총 아니면 기타 권총들도 포함됩니다 테스트 끝났으니까 녹화 종료할게요